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애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현대의 바쁜 생활로 인해서 아침을 그른 경우도 많고 또 늦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밤에 일하고 아침에 주무시는 분도 많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아침이 걸러지는 경우 많고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를 그릴까 하다가 콤프레이크라든지 우유나 빵이 정도로 때우는 경우 많다 보니까 어차피 간단히 먹을 거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굶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아침을 거르는 게 우리 몸에 어떤 건강을 영향을 미치고 아침을 안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 말고 하루에 3끼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것도 꼭 한번 보시고 이렇게 아침을 안 먹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 아침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 주입입니다. 에너지를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3개 중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먹어서 나머지 100을 써야 된다면 은 결국 우리가 30을 우리가 먹지를 않으니까 70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저하의 문제가 올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끼를 먹던 사람이 2끼를 먹거나 원래 2끼를 먹는 사람이 적응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끼니를 다 3끼를 에너지 보충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쓰임이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피곤해지니까 좀더 몸을 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 저하 문제로 인해서 몸이 피곤해 질 수밖에 없다 피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많기 때문에 피곤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더 피곤해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잠을 더 자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더 자게 되고 더더욱 아침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충전 못하는 그런 악 사이클이 오겠죠 두 번째는 뇌와 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뇌의 인지 기능과 장연동 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나면 뇌와 장이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뇌와 장을 깨우기 위한 행동이 음식을 먹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씹어서 먹게 되면 치아와 치아가 맞닿게 되기 때문에 치아는 우리의 뼈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두개골에 자극이 일어나게 되고 두개골에 자극도 일어나고 이 교근, 깨물근이죠. 여기를 씻게 되면 그 다음에 측두근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측두근이 움직이게 되면 뇌 안쪽으로도 뇌 바깥쪽으로도 피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얼굴에도 입을 오물오물거리면서 입술관략근, 그리고 음식 을 냄새를 맡으면서 후각의 기능에 대한 시작 그리고 음식을 보면서 맛있겠다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각에너지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등 감각 에너지의 시작이 일어나고 지 음식을 씹으면서 뼈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뇌가 깨어나는 것이죠. 결국 얼굴 근육의 시작과 뇌 운동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뇌의 워밍 영업을 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인데 보통 아침을 먹더라도 생과일 주스라든지 간단하게 갈아 먹는다든지 씹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경우 그냥 배만 살짝 채우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연하 운동만 하고 저작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 근육과 두개구를 깨우지 않으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에서 위 운동도 할 것도 없이 바로 소장으로 흡수가 되게 되면 결국 저작 운동을 패스하고 위의 운동을 패스를 하고 바로 소장으로 감으로써 위가 나빠지게 되고 당에 스트레스가 올수 있다 뇌도 워밍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이 뻣뻣한 상태에서 음식을 주입을 해서 바로 소장으로 들어가는 아침 식사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장이 탈이 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깨우기 위해서는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아침을 안 먹으면 감각의 과 사용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신경이 좀 예민해진 사람한테 너 밥을 안 먹었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혈당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떨어지면 부신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을 다시 올리려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감신경이 계속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것은 먹을 때, 잘 때, 쉴 때, 우리 몸이 편안할 때 올라가는데 이런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 시기를 놓치고 아침을 안 먹으면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예민하게 될수 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이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좀더 예민한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 몸에 아침을 안 먹었을 때는 독소가 많이 쌓일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침을 안 먹는 것 자체가 독소를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안 먹음으로써 우리 몸 에너지를 저녁에 충당하려는 습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저녁에 과식을 한다든지 야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는데 밤에 배가 출출할 때 음식을 먹었을 때는 대부분 배달 음식들이 맛있는 탄수화물이 많고요. 여기 있는 맛있는 탄수화물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안 써서 남으면 지방으로 되겠지만 쓴다 하더라도 가공 화학물질이 몸에 찌꺼기 계속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늦게 자서 이런 화학물질이 림프 청소는 되진 않고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땀을 배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점점 우리 몸에 있는 림프 오염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고체의 노폐물인 변비가 생기기 쉽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들어가는 에너지가 한 끼를 안 먹게 됨으로써 주입이 적어지게 되고 주입이 적어지면 그만큼 배출량도 줄게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먹었을 때 수분의 흡수가 적어지고 또 아침을 커피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이뇨 작용이 있는 액체류를 많이 섭취하다 보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수분 공급은 안되다 보면 고체가 남아 있는 것들이 점점 빨리 굳어서 변비가 되기 쉬운데 그런 변비가 생기면은 좀더 조심스럽게 몸을 덜 움직이게 되고 그럼 악성으로 변비가 더 심하게 될수 있다 그래서 아침 먹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들어가야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적게 먹음으로써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배출이 점점 늦어지면서 변비로 될수 있고 이런 변비는 고체의 노폐물에 집적화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곱체의 노폐물이 장과 계속 접촉하게 되면 대장의 만성염증으로 되 수가 있고이 만성염증이 장 누수증후군이라든지 대장의 괴양 등 질환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결국 장 질환과 영양이 상당히 밀접하다 이렇게 얘기 해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잠과 운동의 문제가 약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을 잘안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왜냐하면 에너지 주입이 덜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동작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몸이 덜 피곤하고 몸이 덜 피곤하면 은 아무래도 금방 피곤하지 않다 보니까 잠을 늦게 자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웠더라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나중에는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잠을 좀 적게 자게 되면 결국 몸을 움직이기 싫기 때문에 결국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땀을 내는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잠도 적게 자고 운동도 적게 해서 잠과 운동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식사 문제, 수면 문제, 운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침 식사가 생활 습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사 문제, 수면 문제, 운동 문제를 일으켜서 생활 리듬을 깰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해서 생활 리듬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침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기 전에 아침에 물을 먹어서 몸을 깨우는 것이죠 아침에 물을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면 뇌도 깨고 장도 깨서 아 이제 식사를 하는구나 라는 미리 신호를 주게 되며 전체적으로는 아침에 잠을 깨울 수 있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식사를 할때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편한 안 상태에서 식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야지 출근 시간을 준비한다고 서두르지 를 않겠죠 왜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되냐면 은 식사를 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소화의 촉진이 일어나고 장이 잘 움직일 수 있는데 뉴스를 보면서 폰을 보면서 바쁜 시간을 활용한다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뭔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재밌는 기사거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고 정보를 받아들인 것 교감 신경이고 밥을 먹는 것은 부교감 신경인데 정보를 받아들인 이 교감 신경이 장을 멈추게 하니까 식사를 할때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재밌는 기사거리지만 속은 불편한 상황 그래서 장은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장을 풀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감각을 이용함으로써 먹는 것은 감각을 주입을 하는데 결국 보고 듣는 것은 감각을 사용하는 거니까 한쪽으로 에너지가 새 나가고 한쪽으로 에너지가 주입이 되다 보니까 비열적으로 에너지를 주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는 감각의 사용을 최대한 차단하고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 음식에 집중을 해서 음식의 맛과 씹는 그 느낌, 여기에 미각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과 식사를 한다면 서로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해서 좀더 친밀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좀더 연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교감 신경을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혼밥을 한다 하면은 눈을 감고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오롯이 느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미각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을 느끼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나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먹는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내가 먹는다.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남겨도 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음식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과연 이밥한 톨은 어디서 왔을까? 어떤 농부가 지었을 거고, 어떤 턱으로 운반해서 어떻게 배달이 돼서 우리한테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쌀한 톨이 어떻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감사함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좀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햇빛과 바람과 물과 많은 이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감사함을 아침에 느끼면서 시작을 하면 아무리 직장에 가더라도 내 동료들이 훨씬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러면은 훨씬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아침부터 먹기 때문에 장이 약한 상태죠 그래서 꼭꼭 씹어서 쉽게 말하면은 죽이 되도록 해서 부드럽게 넘겨주는 게 결과적으로 위가 부담이 적게 됩니다. 아침에 급하다고 출근을 빨리 해야 된다고 버겁지겁 빨리 먹게 되면 결국 입안의 고형물들이 완전히 쪼개지지 않고 덩어리들이 바로 위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위산을 많이 써서 위가 부담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위가 다 소화 못 시킨 것을 소장한테 넘겨주면 소장에서도 흡수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대장에서 흡수가 안된 부분들은 결국은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를이어지고버겁지겁 먹는 생활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치아가 음식을 쓸때 우리가 채소 갈아 먹는 블렌더처럼 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 정도로 갈린다는 생각으로 쉽게 말하면 죽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꼭꼭 씹는 것이 위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특히 장이 나쁜 사람일수록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겠고 양쪽 한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안쓴 근육을 좀더 일깨우기 위해서 안쓴 근육도 쓰고 결과적으로는 양쪽 똑같이 깨물근을 써서 꼭 양쪽 치아를 다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아침을 천천히 제대로 다 먹는 것이 좋다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보면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만 먹고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 빵을 좋아하는 사람 빵만 먹는 이런 편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채소도 말주노초파남보의 항산화 물질의 어떤 파이토케미이카를 여러 개 종류대로 월화수목금토일 나눠서 먹는 방법도 있고 영양소를 좀 골고루 같이 먹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재생을 똑같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완전히 다 먹음으로써 음식의 처음에 감사함이 결국 그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음식에 대한 정성에 대한 보답이고 내 몸에 대한 보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음식을 남기고 급하게 나가는 이 부분에서 일이 더 중요하고 내 몸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 몸에서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빨리 고장나는 어리석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일곱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아침을 다 먹고 그 그릇을 씻고 설거지를 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은 아침을 준비를 누가 하든 자기가 하든 아침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 습관을 기르지 가 않으면 결국 자기 스스로 정리, 정돈하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게 습관이 30년, 40년, 50년 누군가 대신하게 되면 결국 내가 스스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스스로 기를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결국 이은 벌리고 이은 마무리가 안 되는 결과적으로 자기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먹고 깨끗이 씻고 나서 오게 되면 저녁에 밥을 먹었을 때 기본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설거지도 되지 않은 그런 음식도 남은 것이 부엌에 있다면 들어올 때부터 짜증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끝 마무리를 하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결국 일을 시작하고 끝맺음을 하는 이런 습관들이 내가 아침을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끝을 매는 소중한 습관이 결국 일을 잘하나 못하나에 또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의 음식이라는 이슈를 처음과 끝을 매주는 이 습관이 자기가 일을 시작했을 때 마무리하는 이런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서 스스로 설거지를 해서 말려 놓는 것이 중요한 습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알렸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바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먹는 것에 귀중한 시간을 써야 되느냐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반문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무너져 갈수 있다는 라 새로운 시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침의 시작을 소중하게 좀더아침이란 식사를 존중함으로써 내 몸을 존중하게 되고, 내 몸을 존중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가장 첫 시작의 단추가 아침 식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몸의 습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습관이 있다면 내 식사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를 이해를 하시면 에너지 주입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배를 채우는 끼니 때 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깨우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주입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내 에너지를 얼마나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주입을 하느냐 얼만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휘발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